제가 그동안 3년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자료를 올리면서 조금씩 어 공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모두의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시작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유튜브를 많은 분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하셨던 분들이 있고 또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유튜브를 이게 하게 된 이유도 하나가 어 책이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책 목차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정리할 겸 저도 다시 유튜브를 찍게 된것 같아요 목차 좀 간단하게 보면은 유튜브란 그리고 유튜브 생태계 출연 그리고 왜 유튜브인가 이세 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유튜브 어 그냥 방송국이야 말로 말하면 개인 방송국인데 2017년도 6년도 할때 네이버 카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마케터들 중에서 감론을박을 했어요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뀐다 그동안 온라인 마케팅은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뭐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해야지 인스타도 해야지 유튜브도 해야지 너무 좀 많은 거 아니냐 얘기가 막 나올 시점이었어요. 2017년도 그때가 좀 약간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도 상위노출 블로그도 안주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 뭐 마케팅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었고 하는데 그 시대에 맞는 마케팅 포인트도 있고 흐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도 어, 네이버 밴드나 뭐 네이버 블로그 카페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도 있지만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결국은 저는 가두리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마케팅 할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대 다수로 그냥 쭉 보는 건데 카페 운영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모아놓고 이분들을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어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되면 가장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유튜브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가장 덕을 많이 보신 분이 누굴까 생각하면은 음, 싸이 박지상 씨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트윗이 하나가 딱 터져서 정말로 대박을 친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스타일은 맞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도리어 더 이슈가 됐던 것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트윗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네, 인플루언서인 티페인이 딱 트윗 하나 올렸는데 이 하나 자체로 해서 지금 BTS가 더 핫하지만 빌보드 핫1 0 0드에서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었고 2등까지 올라갔었죠 1등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33개국 나라에서 1위를 했었는데 옛날에 저희 옛날 분들은 알겠지만 마카레나 라는 노래 그분들은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싸인은 1등을 못했습니다 유튜브 이름의 유래 뭐 당신을 뜻하는 유와 튜브를 뜻하는 어, 미국의 tv를 말하는게 튜브예요 그래서 유튜브 당신의 tv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이세 분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어, 채드 얼리, 스티브 첸, 두드 카림 지금 유튜브 자체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 더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분들은 어, 구글에 판매를 했죠 유튜브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컨텐츠도 많고 단순한 편집 영상이 주. 그리고 SD 화질의 영상도 조금씩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올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올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틈틈이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모습은 그렇지만 지금은 너도나도 초등학생들의 미래 직업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장래희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편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요 유튜브 최초의 동영상입니다. 미에 떠주라고 해서 동물원에서 그냥 유튜브 직원이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동물원 가서 올린 게 이게 최초의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요즘 분들 마케터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나요. 좋은 거로 뭐로 해야 하나요? 어, 카메라 좋은 건 좋죠. 네, 근데 결국 업로드 할 때는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 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 잘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로 많이 편집을 하시는데 프리미어 정도 할 정도면 다 가능하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의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은 결국 글로벌 제일 큰 회사인 구글에 인수되면서 커진 거겠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용 유튜브에서 운영하려면 채널 자체에서 서버를 계속 좀 확장시켜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용이랑 직원들의 너무 높은 막판막 막 그런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잘 되면 은 엄청난 혜택이 있겠죠 뭐 야우나 마이스페이스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돈 2조에 가까운 돈으로 구글에 판매가 된 거예요 인수가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16억 5천만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유튜브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전환되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은 인수 후 5년간 적자가 났어요 구글에서도 얼마나 이거 2주 주고 샀는데 5년간 적자였어요. 연간 4억 5천만 달러. 우리로 치면 은 지금 거의 5천억 정도 적자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면 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없어지겠죠. 지금은 싸이월드처럼요. 착실히 개선됐어요. 점점 서비스가. 그리고 유튜브가 플래시 기반에서 HTML5 기반으로 바뀌면서 뭔가 훨씬 더 버그도 없어지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확실하게 개선이 됐어요. 유튜브의 성공 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정말로 불법 천지가 난무했겠죠. 네, 막 아무 자료나 올리는 거예요. 남의 저작권이 있는 만화나 영화, 뭐 스포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성인물까지. 초반에는 불법 자료의 원상이었지만 이걸 보러 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니까요. 어, 나중되면 법이 뭐 제도되는 거죠. 항상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초반에 불법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걸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유튜브가 성공했다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도 있고요. 공유가 점점 편해졌어요. 뭐 지금은 유튜브보다가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넘기잖아요. SNS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막대한 트래픽을 만들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수익화, 광고로 되면서부터 어, 유튜브가 조금 더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유튜브 생태계 출연입니다 전업 유튜버들이 이제 2016년도 7년도 우리나라도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컨텐츠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좀 수익 컨텐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무료 동영상 사이트를 갖고서는 올려서 어, 광고 영상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개인 업로드 일컫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죠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고 우리나라는 만 14세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나이 제한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이제 아예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실버 세대 은퇴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전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업 유튜버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전업 유튜버라는 그 명칭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더를 일컫는 말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당연히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14세 이상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려면은 부모님 거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네, 일단 분류입니다. 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한 직업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분이 케이시 네이스탯신데 영상매 뛰어난 그냥 브이로그 업로드에요 그리고 퓨디파이 게임하시는 분이죠 그 대도서관 정말 이것저것 다 하시고 공중파까지 나오시는 분이시고 스모시 개그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콤비 이런 전업 유튜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광고의 시장 영향이 증대인데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2018년도 상반기 국내 동영상 매출의 50%가 넘어요. 네, 5 0 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한 38.6% 네이버가 8.7% 다음이 5.7%입니다. 정부에서 자료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건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정확한 자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튜브가 이제는 독점 태세를좀잘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광고 이제는 글보다 예전에는 막 카드뉴스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동영상 광고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광고의 최강자인 유튜브를 마케팅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MCN입니다 MCN MCN이 뭐냐 다중 채널 네트워크 멀티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에서 탄생했고요 유튜브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익이 내는 채널이 막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관리해 줄 어떻게 매니지먼트 회사가 MCN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부터 해서 결제, 교차, 프로모션, 점체 막 이런 지원한 역할인데 저는 이 MCN이 등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관리를 잘할까 물론 잘하는 사람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관리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MCN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동영상 콘텐츠랑 그 혼용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MCN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의좀 유명한 MCN 이라고 하면은 트레저헌터, 뭐 다이아TV, 어, 샌드박스 뭐 이렇게 어, 여러가지 있죠 CJ에서 운영하는 뭐큰 회사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북미에 또 MCN이 있을까 거 얘기죠 업선리스티비라고 어, 해서 10대 대상으로 있는데 여기는 어, 드리머스 뉴미디어가 51% 버라이저허스트가 49% 전세계 유튜브 채널 9만여 개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너스도 있고 그 비디오 게임 관련해서는 머시니마 TV가 있어요 이거는 워너브로더스의 5조원 규모에 인수됐어요 도리어 유튜버더 비싸게 인수가 된 거죠 비디오 게임 관련 광고 시장 견양에서 인하우스 에이전시 설립을 했습니다 메이커 스튜디오 이건 디즈니 디지털 네트워크로 변경됐는데 퓨디파이가 가장 유명합니다 구독자가 한 1억 명 정도 되고 가까운 일본에는 어떤 유튜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어, 히카킨이라고 해서 비트박스로 시작해서 뭐 게임이나 제품 리뷰하는 분인데 유명 가수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합니다 아리아나 그랜다나 뭐 에어로 스미스 같은 분들하고요 그리고 키노시타 유오카라고 해서 먹방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먹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수익적인 면이 나 상당히 괜찮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먹방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메세초 라고 해서 또 참. 재미난 실험들을 많이 해요 이색적인 실험 많이 하고 몰래카메라 뭐 장난 해서 10대나 20대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이아 tv 같은 경우 cj e&m n 이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는 뭐 대도서관 허팝 어썸 하은 뭐 이런,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전터에는뭐 양띵 악어 기미부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 도티 아프리카 BJ 출신의 도티 샌드박스 대표님이시죠 이분이 처음에 마인크래프트 하시다가 샌드박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냥 내가 만든 영상 다른 사람들 보여줄 때 드는 비용이 없다는 게 매력적인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찍은 거를 뭐 보여주려고 해도 사실 막 광고비 뭐 이런 거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찍은 거 내가 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보여주는 거고 안, 안 볼수면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또꼭 그렇지 않은 게 반대로 또 돈을 벌수 있어요 내 거를 보는데도 내가 돈을 벌수 있어요 광고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팔든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을 홍보를 하든 간에 저는 이 유튜브 를 자체를 꼭 한번 시도를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제가 오늘 새벽부터 너무 일찍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네. 지역 기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게 다 탈피가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방에서 맹주들이 있는 거예요 지방 권문세족처럼요 그래서 최고다 읍박, 경기도 여주, 고나고, 경주, 허수아비, 대전, 벤치대전, 완상무대전 제가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대전 분들 을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고술자 차별성 측면에서 유리 도리어 옛날에는 지역이 외진되면은 좀 차별받았는데 도리어 그런 분들이 더 각광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는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만 찍고 잘 올려서 재밌게 올리면은 장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팔면은 5천만인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할수 있어요 물론 어, 중국은 들어가지 못해요 전세계 인구의 단 3분의 1 에 가까운 중국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또 최소 15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갖고 있어요 이 한류 열풍의 또 주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찍으면 은 도리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이기가 좋습니다 비언어적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메이크업이나 뭐 음악 같은 거로 할수 있고 메이크업 뭐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을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언어 장벽도 점점 낮아지는 게 구글 자동자막이나 번역기를 함께 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커뮤니티 번역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의 검색 엔진이에요. 세계 1위의 검색 엔진은 뭘까요? 그러면 네, 바로 유튜브의 모회사죠 구글 알파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초등학생들은 검색을 유튜브로 검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 시간이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을 모두 앞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명하면은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비싸게 팔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92%의 사람들이 광고보다 유튜브의 말을 신뢰한다고 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팬덤이에요 팬덤. 유튜브도 좀 유명해지면 팬덤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TV는 잘안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TV를 안본지꽤 오래됐어요. 그러 유튜브나 핸드폰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뭐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TV를 보던 시청자들이 양방향 채널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뭐 댓글을 달든 뭐 이렇게 적어서 양방향 땅방향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남길 수도 있고 댓글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 뭐 실시간 방송에서 대화도 할수 있잖아요. 뭐 재미 느끼면은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하고. 어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이제 어 흉가 체험하는 거좀 가끔 봅니다. 그분 컨셉도 되게 잘 잡았고 실시간으로 그냥 봐도 뭐몇 시간 안에 면만 뷰가 나오는데 그런 게참 음, 컨셉만 잘 좋고 잘 만든다고 하면은 웬만한 직장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92 펀트의 그 광고보다 유튜버 말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은 계속 보다 보면 이분과의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 이분의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홈쇼핑 보면 그보다가 이걸 사 어머 이거 사야 돼 하고서 막막 눌렀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자신이 원하는 그 물건을 좀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기나 이런 거 보면서 체험기가 좀 괜찮으면은 구매를 하는 거죠 결국 자신만의 시청자 얻으면서 선순환을 얻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왕홍이라고 해서 정말 상업을 했어요 중국은 이 왕홍이 나스닥에 아예 성장을 했습니다 왕홍 하던 마케팅 하는 회사가 아예 중국을 벗어나서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중국 10대들도 그냥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거를 그 유튜버한테, 좀 왕홍한테 친밀감 느끼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국은 음 가장 큰뭐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서 쇼핑몰 까는데, 그게 이제 광고 잠깐 올리는데 뭐 몇억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순간 10만 개 이상 막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여기 써있네요 정다이, 쉐리, 뭐 자오다시 평균 팔로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바로 완판시키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이런 완판시키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은 홈쇼핑 호스트들이었는데 도리어이 중국은 파워블로그 왕홍의 파워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화처럼 된거예요 우리나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산업화가 2019년도부터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회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갖게 되고 정부 부처도 유튜브 채널을 구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이게 레드오션화 되긴 되는데 틈새시장, 특히 개인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시고 수익도 만드시고, 유명도 해주시고, 뭔가 목적을 갖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내일은 그 다음 내용들을 좀 오픈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